걸을 때 속도는, 걸을 때 속도는 뛰는 것보다는 뛰는 것처럼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 가장 엔지 소리더 못합니다. 그러면 빠른 걸음으로 오늘은 걸어보겠습니다. 세요